안녕하세요. 오늘은 생일인데 코로나 검사하러 왔습니다. 지금 단학내 외국인들을 전부 대상으로 어,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. 음. 원래 8시부터 시작했는데 좀 일찍 와봤어요 오늘 단항내에 있는 외국인 800명 정도를 지금 검사한다고 해요 일단은 검사 방법은 검사 후에 공유하겠지만 되게 무섭습니다 괜찮겠는데, 네,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써야 되는 것같아요 음, 한국어는 없는 것 같고, 영어랑 한자어, 중국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, 가능히. 이거를 작성해야 될것 같아서, 작성, 작성하고, 다시 검사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까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렇게 두 개를 보네요 이거는 하나는 피고 하나는 코를 검사해서 제출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권은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네요 면봉이라서 뭐 검사 키트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, 이 면봉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이 면봉은 코 속으로 들어가서 채취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피를 채취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채혈하는 것 같아요. 장갑을 이용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장갑을 바꿔가면서 채취를 하네요. 나름 안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곳은 베트남의 원래 중학교인 것 같아요. 레도 중학교라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뒤에 사람들이 한시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아마 저 뒤쪽에도 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사하실 대상 분들은 약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다낭에 있는 외국인 전수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외국인도 검사하고 있는데 음, 아기들도 검사를 하네요 아기들도 검사를 하고 아기들은 대신 피검사 안하고 코로 어 이렇게 면봉을 넣는 검사만 한다고 합니다 빨리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네 음. 음. 어83 1,9 땀땀 땀 응. <웃음> <웃음> 여기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 숫자가 잘못 적혀서 숫자 수정하고 있어요. 저 검사할 거예요. 코에다가 이렇게 면 먹는. 무섭다, 진짜. 아마 제 평생 처음 이런. 끝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피를 이제 체열는 검사를 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아 눈물 나오 정도다. 어. 체열이 끝났어요. 체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잘 하시네요. 아,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끝나서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. 일찍 오기좀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분 사이에 이 사람. 왜 집에 안 가요? 네? 어느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? 찐님 네, 기다렸지 <웃음> 거짓말 하지 마요 우리 아는 사람 찐님밖에 없는데 <웃음> 뭐예요 <웃음> 이거 오늘, 오늘 영상 영상에서 업로드 할까? 아다낭백주 갑시다 이제 슬슬. 사모여예요 네, 예, 오늘 여기라고 하더라고. 와, 여기 사람들 엄청 많아. 일단은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웨스턴이라든지 중국인이나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도 무척 네, 많다. 저녁 8 시쯤에 검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사람들이 방탄. 생각보다 아이들도 많네 아무튼 여기가 이제 레도 중학교인데 이제 집에 가면 야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짓고 자기 오빠할말 있어? 아이 기 축하해 상기 축하해 Come on, m a b o Come on, come on. Wow.